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양코치입니다 이번주도 모두 좋은 수익들 만드셨나요? 자 저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, 좋은 트레이딩을 했는데 이번주같은 경우에도 스킬핑을 통해가지고 좋은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약 4,500불 시작으로 해가지고 2,000불을 어, 이제 스키여행을 간다고 해가지고 2,000불을 출금을 한 후에 지금 현재 어카운트 밸런스는 약 9,300불 정도 있는데요 불과 몇주전에 4,500불로 시작을 해가지고 따지고 보면 약 7,000불 정도의 수익 약 3주 정도가 걸렸는데 약 2.5배 수익을 현재 만든 상태입니다 자 이번주 수익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네 현재 보시듯이 제 이름이 쓰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딩을 보시면은 현재 있는 금액은 약 9,300불 정도가 되고요 이번주 거래 같은 경우는 2월 6일 그 다음에 2월 11일까지 해가지고 거래했는데 지금 거래 내역을 보시면은 이번 주 수익 같은 경우에는 약 3,415불 정확한 수익은 3,415불 그리고 20전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도 상당한 어, 많은 거래를 했는데 파란불로 가득하고 빨간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네, 한 주가 되었고요 이번 주첫 번째 거래 같은 경우는 에 달러엔 어, 뭐 2핍 정도 수익 그 다음에 가장 괜찮은 거래가 아무래도 보시면은 맨 밑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였거든요 마지막 거래를 보시면은 호주 달러 어, 세 가지 포지션을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, 자 호주달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거래했는지 를 보여드리도록 하죠. 네 어떠한 방식으로 분석을 하고 거래 진입을 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. 보시는 차트는 호주달러 4시간 차트입니다. 자 호주달러 4시간 차트 보시면은 제가 3가지 줄그 다음에 추세선 하나 저희는 이제 트렌드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총 4가지를 이제 그려두었습니다. 자 첫번째 같은 경우는 가장 위에 있는 0.71500 가격권이고요. 그 다음에 두번째 같은 경우는 0.710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0.70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으로 그린 것은 이 줄세선이고요. 자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엔트리 같은 경우는 제가 딱 이곳에서 제가 진입을 했거든요. 1시간 차트로 이동을 한번 해보면은 자 1시간 차트에서는 보시면은 가격이 위에 올라온 후이 마켓 스트럭처를 보시면은 저점 고점 저희는 이제 로우 하이 하이어 로우 그 다음에 하이어 하이라고 부릅니다. 그렇죠? 계속해서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추세를 따라서 이제 거래를 했을 때 가격이 딱이 지점 보시면은 0.71500 가격권이거든요. 가격이 이 레지센스, 즉 저항선을 뚫고 새로운 고점을 만들었을 때 다시 돌아왔을 때는 우리게 지지선이 됩니다. 이 지지선을 유지를 하고 추세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속되는 추세를 거래하고자 하는 셋업이었습니다. 어, 그래서 진입을 하자마자 잠깐 물린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면 러 거래를 왜 나오지 않았냐 왜 오히려 추가 진입을 했느냐 자첫 번째 진입은 이제 3라시였습니다 3라 3락. 그 다음에 1라 1라 이렇게 진입을 했었었는데 왜 거래를 빼지 않고 오히려 추가 진입을 했느냐 보시면은 0.7000이라는 서포트가 즉 지지선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더 크게 보았을 때이 저점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 자체는 스트럭처상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라도 상승을 한번더 기대를 할 수가 있다.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유지를 한후한번 여기까지 치고 올라갔잖아요. 그렇죠? 그 다음에 금요일날 이제 제 시간으로 금요일 마지막에 장이 끝날 때 여기서 끝났는데 끝나는 것도 보시면은 이 저점보다 더 높은 이제 저점을 만들면서 끝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업트렌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우리는 매수를 찾고 있다라는 분석을 한 후에 이제 거래 서포트 즉 지지선 그리고 가격이 반응을 충분히 보일 만한 구간에서 진입을 해가지고 수익을 만든 겁니다 네 보셨듯이 이번 주 수익은 거진 3,400불 정도 해가지고 현재 이 어카운트의 타겟은 매일 약 300불에서 500불 정도의 수익을 만드는 것인데 일주일에 5회 거래를 하면 약 2,500달러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카운트가 약 2만 달러가 정도 되는 순간 하루 목표는 500달러에서 1000달러 정도 만들 수 있는 스캘핑 어카운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다음 주도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만드시고 싶은 분들은 웹사이트 하단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은 다음 영상 혹은 멤버 채팅방에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